안녕하세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방법으로서 연예인과 운동선수들도 선호하는 건물주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히 전문가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 순서는 아, 첫 번째는 건물주가 되는 것은 모두의 꿈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주들의 성향과 제가 그 동안에 만났던 그 건축주들, 디벨로퍼들의 성향과 행태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과감하고 공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라고 하는 것과 또이 사람들 나름대로 요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세 번째로 건물주가 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매입과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금융을 활용해서 또는 공동사업으로 해서 또는 리츠로 해서 아니면 기존 건물을 낡은 건물을 사 가지고 리뉴얼 하든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을 찾, 방법으로 또는 어떤 보물을 찾아라 이 말씀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좀그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땅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로서는 건물주의 또 다른 장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장점 외에 특히 또 실질적으로 절세를 할수 있어서 또는 증여나 상소하는 데 있어서 또는 1인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다고 하는 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건물주가 되는 것은 모두의 꿈이다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요. 또 한평생 살면서 자기 건물을 어, 지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하겠습니까? 물론 건물주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재테크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장래성이 좋다는 것등 많은 장점으로 소위 재래가들이나 또 내놓으라 하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까지도 이 빌딩을 소유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건축주들의 성향과 행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정말 이런 것들을 아마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이 있으리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런 건물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느낀 건축주들의 성격이나 행태 등을 살펴보겠는데 건물주나 흔히들 성공한 사람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짓고 건물들을 사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들이 많다는 라 것입니다. 대체로는 그들은 대부분 과감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으며 특히 실천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지고 뭉기적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지만 일단 결정을 하면 목표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너무나 따지고 이리저리 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나치게 신중하면 다 놓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나 사업을 두고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그러니까 어떤 뭐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이죠. 1% 가능성만 있다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정주영 회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해봤어? 라는 말은 정말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는 방법으로 웃돈을 주고 매입하기보다 건축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는데 이런 건축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을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증하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세 번째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건물주들은 말이죠.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경우도 많고, 또 어, 작은 건물에서 또큰 건물로 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지에 좋은 건물. 가지려고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것, 되는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라든지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얻고 실제 도움을 받으려면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서로가 조, 서로에게 조, 좋은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믿음이 없으면 별로 뭐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자신이 특별한 노력 없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또는 더 좋은 근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들을 참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분들은 요령도 좋습니다. 그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 있지 않습니까? 뭐 근검 전략하거나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쏟으려 하지 않, 않, 않거나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신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써야 할 곳은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세무사에게 주는 비행을 아끼겠다고 자신이 아는 상식으로 적당히 알아서 판단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무자문료를 어,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자문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땅을 매입하거나 특히 저와 같이 설계,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뢰를 주지 않으면 뭐 좋은 거를 뭐 다른 사람에게 더 하지 뭐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서로, 서로에게 서로 신뢰를 하고 잘 관계가 유지됐을 때이 정말 파트너로서 잘 됐을 때 일이 잘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탁월한 요령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꼭 돈이나 뭐 그런 것만이 아들,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매너라든지 젠틀하다든지 하여튼 결국은 사람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더 많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 가운데 첫째 건물주가 되는 것은 모두의 꿈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건물주들의 성향과 행태 이 가운데 이분들이 과감하고 공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었다는 것 다음으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더라고 하는 것과 특히 요령, 그, 그분들의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나머지 세 번째 건물주가 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을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금융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동사업으로 하거나 리츠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낡은 건물들을 사서 리뉴얼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법 또는 아주 그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든지 어떤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건물들을 찾아서 싼 값으로 이렇게 건물주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음에 또 건물주의 또 다른 장점으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만전하다든지 투잡이 가능하다든지 여러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 건물주가 되면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증여나 상속에 또 유리하고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요즘 뜨는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치고 요지에 건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인데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건물주들의 성향이나 이러한 성향이나 행태, 이런 걸 참고하고 또 그들이 활용했던 여러 방법들을 잘 생각해서 건물주가 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꿈은 결단력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 한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